블랙핑크 더 게임에서 블랙핑크 포토카드를 모으고 블랙핑크 의상을 스타일링하고 새로운 OST를 즐겨보세요 블랙핑크 이제 게임으로 만나자 블랙핑크의 첫 공식 게임 블랙핑크 더 게임 지금 사전 예약 중